아주 오랜만에 인천공항입니다. 상하이 빙 상하이 가는 비행기를 타러 타려 하고 있고요. 면세점 좀 구경하다 가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따가는 상하이에서 인사할게요. 응. 좀 있으면 비행기 탈 거예요. 음, 지금 20분이니까 8시 55분 출발인데. 5분 뒤부터 탑승 시작한다고 하니까 비행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웃음> 저만 재밌게 다녀올게요. 날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흐린데 비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 있네요 그거를 타고 하나의 신뢰로 지금 빠르다니까 마그레브에 지금 탑승을 했고요 어... 네. 뭐 그렇게 신뢰가 엄청 한정...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어이, 뭐 이렇게 좀 한적한 시골 동네보다는 이런 대도시에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도 뉴욕이고 근데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그 나라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큰 도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됐는데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저 제가 묵는 숙소가 그 동방명주 와이탄 이쪽이랑 되게 가까워요 발전한 도시의 모습들을 보는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곳에 사는 것도 좋... 상하이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일단 2호선을 타고 이스트 난징 로드까지 가서 갈아타고 예원역에서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때 또 10호선으로 갈아타야 된대. 그래 지금 전철을 타고 여섯 정거장 한정해장총7 정거장을 가면 어, 숙소와 가장 가까운 전철역으로 가게 됩니다. 가볼게요. 어, 이거 상하이 사람 다 됐네 내가. 보이죠? 구름 <목소리> 때문에 높은 <되게> 힘들게... <목소리> 상하이의 거리입니다. 네. 옆에 건물은 뭔가 다 닫은 것 같은데 건물은 예쁘네요. 뭔가 되게, 어... 좋네요. 욕조가 있는데 봐봐요 뷰가 욕조 뷰가 너무 좋아 <웃음> 호텔을 어디 할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좀 비싼 돈 주고 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아, 잘 놀다 갈게요